그도 엄마 소리가 들려? 네. 고개를 막 들려 그러네. 어, 엄마 목소리 들려요? 오. 오, 우리 애기. 어, 아기. 어, 오, 그랬어? 엄마 여기 있어. 어, 기다려. 아, 어, 엄마 여기 있어. 오, 어, 어, 여기, 여기 있어 일어나. 어, 일어나려고. 어, 울어 가지고. 강 어머. 기 이렇게. 두등감, 어, 두등감. 두등감. 언제 부러졌을 때이모 어제 요렇게 부러져 건져 오신 건데 네. 그 사이에 요 새끼 먹고 디뎌가지고 여기 더, 더, 약간 어. 이렇게 됐는데 왜냐면막 디뎌가지고 그래서 바래서 아, 제가 음. 다시 이제 펴졌지 이렇게 네. <웃음> <웃음> 집에 집가 가야지, 이제 오메가 먹으러 가야지. 브랜디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오리가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요메가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오 맛있는 데 음, 맛있다. 내가 먹고 다 왜손 들고 있어? 만두기, 키위새, 키위새. 왠지 공 왠지 공 할까? 머리 왜 이래? <웃음> 아유 정말 알았어 갈 거니까 기다려 좋 so. 시이 나 이렇게 이쁘게 생기다니 우연이 왜 이렇게 예쁘다고요왜 이렇게 이쁘냐고요? 하이왜 거기 또아 아, 住啊住